가족. 아, 오늘은 무슨 일이 있나볼까 아, 아, 네, 맞아. 아, 아, 아, 아, 아, 뭐야 야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엄마 점프 영상이 조회수가 1만회가 넘었어? 오, 언제 이렇게 됐지? 오, 계획대로 되고 있어? 오, 한번 들어가 볼까? <웃음> 웃겨요. 다민의 <다미네> 가족님, 재밌어요. <웃음> 영상 재밌게 봤어요 키키 저도 모르게 계속 보게 되네요 <웃음> 아 역시 우리 담둥이들이야 나를 이렇게 좋아해 주다니 <웃음> 어 뭐야 아 이런 씨. 우리 담둥이들은 사랑해요